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2단지 201동에 있는 84F타입 매물을 소개 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는 레전드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는 좀 저렴한 가격에 속하고요 그 가성비가 어떤지 오늘 2단지 전체를 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조는 이렇게 거실이 양면창으로 나 있는 84F타입입니다 1단지의 D타입과 똑같은 그런 구조이고요 어, 저희 사무실에서 대, 그 레전드 2단지로 가는 길은 왼쪽이 대연 3구역 상가가 들었을 자리들이 로드 따라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저 앞에 이제 2단지가 보이는 그런 입지입니다. 길을 건너면 바로 대연 3구역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고요. 올라가는 외부 엘리베이터가 바로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을 거치지 않고 평탄화로 이용을 할수 있고요 2층에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어, 요길 따라 편편하게 바로 가면 어,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하 3층에서부터 어, 세대로 통하는 그 내부 상황은 영상으로 다시 소개합니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2단지 어, 지하 3층 주차장입니다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엘리베이터 까지 전체가 한눈에 평지로 다 통하거든요 201동, 202동, 203동이 전부 지하주차장에서 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 3층에서 다 통합니다 저쪽 오른쪽에 202동이고요 방금 지나왔던 출발했던 곳이 201동이고요 그리고 여기 어 좌측이 203동입니다 어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이단지 지하 3층 주차장입니다 어 외부로 나가는 어 여기 지하 3층 출입구를 나가면 바깥에 어린이 놀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르막 내리막이 아닙니다 그냥 직선상의 평지로 나가면 바로 전철을 탈수 있는 외부 엘리베이터와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살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향후에 맞은편에 대연 3구역에 상가가 로드에 쭉 들어서면 걸린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단지입니다. 나중에 이 단지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생길 거거든요. 여기 건너가면 바로 저 이렇게 펜스 지놓은 자리가 다 상가들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이제 외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외부 엘리베이터죠 요거 타고 어 밑에 1층으로 내려가면 도로랑 편편하게 바로 전철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외부 엘리베이터입니다 어 대연 로테캐슬레전드 2단지 201동 앞에서 어 대연 로테캐슬레전드의 커뮤니티 이용하는 곳까지 에 평탄도를 한번 실제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201동 1층에 내리셔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지금 자리인데요 완전히 평지죠? 옆에 사람 있어 계셔서 잠깐 비켜서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오면 여기 이 횡단보도를 그대로 건넙니다 이렇게 건너면 바로 1단지로 연결되는 이 문이 있고요 바로 전부 평지입니다 2 0 1동에서 이렇게 오는 게 어, 이렇게 와서 어, 여기 이제 문을 열게요 잠시만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출입구를 열고 들어와서 이제 중앙광장 쪽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로 저 앞에가 커뮤니티거든요 전부 평지입니다 이상 대현호테 캐슬레전드 201동에서 커뮤니티까지 오는 평탄화 길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이제 1단지에서 2단지 가는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평지죠 이렇게 쭉 가면 2단지입니다 여기 연결돼서 앞에 저 여기가 201동이죠 201동, 202동, 203동입니다. 그대로 전부 다 평지입니다. 201동이죠. 요렇게 착대했습니다.